치고 팔짝 튀겠네 앞도 짧게 본다고 이 적구가 이 구멍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 1200% 키스데 그래요? 확인 한번 해볼게요 <웃음> 마! 꼭동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나? 먹어보니 된장이었어요 <웃음> 이 니마이 네 처무라~ 아! 뭐요? 무엇이 순식간에 지나가본다냐? 당구참 우악스럽게 친다. 진짜 쓰리코 맞지요? 맞다, 임마! 할타슈 할타슈 오케이 1점 까딱해슈 못봤음 돌려보든가 알았다고 1점 움직여 슈! 봤쥬, 봤쥬? 저 화성. 하루 종일 핥아대네. 안녕? 당구로 그림 그리는 최작가야. 오늘 나의 인생샷 한번 구경해 볼래? 조심해 보기만 해도 마탱이 갈지 모르니깐 <Tarly> 안녕히 가세요 Oops! I sh. Iono yo. Ah! Ah! Huh? u What's i s guy in? <웃음> 설마 에휴. <웃음> 잘 치요